피키야. <웃음> 어, 어. 어 서로 왔어? 음, 나도 왔어. 아, 어, 텔라 너 왔어? 오늘 재밌는 만들기 할 거라며? 아, 어, 오늘 엄청 재밌는 만들기 할 거야. 그게 뭐야? 그건 바로바로바로 바로, 바로, 바로! 짜잔! 오정팔찌 만들기 오정팔찌응 우정 우정팔찌 이렇게 내 손에 있는 팔찌처럼 만드는 거야 와 우리 셋이 똑같이 만들어서 갖는 거야? 어 색깔만 조금 다르게 비슷하게 만들어서 갖는 거지 재밌겠지? <웃음> 재밌겠다 의미도 있고 오 좋지요 좋지요 이거 정말 예쁘다. i l 마이야 i 마 e 요즘 유행하더라고. 예쁘지? 어, 너네 손톱톱에직직대로있 있네? 음, 나 계속 l e 어어력해해 나도 손톱 아직 안 떼어지고 있는데 e 음. <웃음> 우리 저번에 다 같이 한거 예뻐. 우리 이번에도 예쁘게 m i 먼저 비즈를 어, 예쁜 디자인으로 세팅해줘야돼 해보자 음. 어? 나 이거 하고 싶은데 이거 하면 안돼? 그래 하자 예쁘다 또 하고 싶은 거 다들 골라 좋지요 음, 이거랑 이거랑 하면 예쁠 것 같아 이름 뭘 거야? 알파벳. 좋아, 이 하트 주사위도 넣자. 좋지요. 그럼 이제 어떻게 비즈들을 예쁘게 할지 배치해 보자. 오케이. 음, 나는 먼저 어, 하트로 예쁘게 꾸미지 하트로. 내 이름이 비키니까 v i k y 이렇게 이름 올리면 되겠다. 우와~ 우와~ 우와~ 우아~ 우아~ 우아~ 자인잘한것 같아. <웃음> 좋아. 그러면 이렇게 늘어나는 우레탄 줄에 껴 주자. 오. 어? 진주부터? 이렇게. 이렇게 하나씩 다 끼면 되잖아. 그렇지? 이거. 오케이. 다 하트로 껴 주고 쏙잘 들어간다 우와. 왠지 되게 이쁘게 잘올것 같아 짜잔 이렇게 다 걸었지 이제 마지막으로 이름을 한 번에 걸어보겠습니다 과연 가능할지 쇼. 어? 어? 제발 오 어, 됐다 됐다 한 번에 통과했어 통과했다 통과했다 찌찌 됐지, 됐지. 예! 이대로 이제 묶어주면 돼요, 여기를. 묶어주면 완성! 그러면 가위로 자르고 묶어주겠습니다. 어, 묶을 때 그냥 이렇게 해서 원래 묶는 것처럼 이렇게 묶어주면 돼. 한번더 묶어. 그면 진짜 안 풀리더라. 이게 신기해. 짠! 이렇게 매듭까지 완성! 그리고 나머지 길게 나오는 부분은 가위로 잘라주면 됩니다. 오! 됐다 됐다! 우와! 오! 완성! 음! 내 거는! 나는 설아니까! S.E.O.L.A가 필요해! 찾아볼까? 음. 응. 내 이름은 S.E.O.L.A. 설아! 이렇게 필요해! 음, 난 이렇게 하면 될것 같아! 오, 이렇게! 응. 짜잔! 남의 하트를 쭈루루룩! 껴버릴거야! 하트 쇼! 이름 한 번에 끼우기 도전! 아, 과연 가능할 것인가? 뭐 어, 아니야! 쭉 하면 내거는 이렇게 됐지요. 이제 묶어줄게요. 이렇게 한번 묶고 또 묶어줍니다. 짜잔! 난 스텔라 만들 거야. 오이름 하면 돼, 스텔라. 나 이렇게 해줄 거야. 어, 안 돼? 어, 오케이. 됐겠지. 나도 한 번에 해볼게. 난 너네들보다 스펠링 많아. 자, 내가 하면 대성공이야 어, 안 돼. 아, 한 번에 못했다. 지만이나이렇게 됐지요 오 다들 만들었어? 짜잔 내거는 이렇게 완성 예쁘지 우와 예쁘다 나도 완성했어 짜잔 나도야 나도 다 만들었어 Look at this 우리 이쁘게 잘 만들었다 오비키꺼 퍼라꺼 텔라꺼 <웃음> 오 이거 쪼끄만건 뭐야? 애기팔찌? 아 이거 아기팔찌 아니고 반지도 만들 수 있어 와우 우리 반지도 만들자 좋아 반지도 만들자 반지? 씩 껴면 되겠습니다. 스마일도 껴주고 짠 이렇게 됐지? 이제 묶어준다. 그러면 반지 완성! 우와 이렇게 완성됐다. 한번 잡을까? 오! 어, 뭔가 내일아트랑좀잘 네, 어울리는데? <웃음> 짜잔! 이렇게 반지랑 팔찌까지 완성! 우와! 정말 예쁘다! 우와! 음! 맘에 쏙 들어! 우리의 우정을! 이 팔찌에 담아! 반지랑 반지 만들기! 네. 네.